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전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뮤지컬 맘마미아, 뮤지컬 위키드, 뮤지컬 킹키부트 같은 작품을 했고요. 최근에는 뮤지컬 시카고 공연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피부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무대 위에 있다 보니까 무대 화장도 많이 하고 또 무대 조명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하고 민감한 편인데 최근에 알게 된그 롤프라는 제품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전 후에 그리고 공연 전 후에 아주 자주 자주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 동안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펩타이드는 그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성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를 탄력 있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실 제가 최근에 그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래도 이 제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그 동안 펩타이드 외에도 수분 함유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촉촉하게 잘 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이 나는 피부가 된다고 할까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자신한테 맞지 않으면 이제 그 제품을 쓰기가 힘든데 이 롤프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펩타이드라 어,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부를 촉촉하고 어, 동안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어, 여러분도 저처럼 롤프 스킨큐어 제품으로 아주 광나고 아름다운 20대의 피부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롤프 하세요.